안녕하세요 파마니의 파비앙 아파도사세 파비앙입니다. 오늘 산 거는 이베이에서 무려 한달 만에 온 건데요. 네, 제가 아직 내용물도 확인 안 했어요. 일단 지금 테이프로 칭칭 감겨져 있는데 이게 아마 검수한다고 아마 한번 뜯어서 그럴 거예요. 한번 뜯어서 가 아니라 안에 뭔가 잔뜩 들어가 있는데 안에 충격 방지용으로 이 사람이 뭐냐 이거 <웃음> 이태리 신문을 보내준 것 같거든요 이분이 이태리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걸 제가 구입한 곳이 제가 이태리에 관련된 뭔가 잔뜩 보내준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게 제가 중고 매물라고 한 거란 말입니다 총두 자루인데 <웃음> 오야. 세척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역시나. 나 이거 두 자루가 아닌 줄 알았는데, 한 자루인 줄 알았는데? 좀 당황스럽다? 네. 일단은, 한 개는 고정력이 살짝 떨어지네요. 잠시만, 너 잉크 왜 채워져 있니? 잠시만요 이거 세척을 해봐야 알겠는데 잉크가 채워져 있는 것 같아요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설마 진짜 잉크 채워져 있는 거니? 그리고 요거는 지금 고정력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둘다 고정력이 상당히 떨어지네요 지금 요쪽은 셰퍼 거예요 셰퍼 쉐퍼 건데 셰퍼인데 조금 진짜로 엄청나게 빈티지한 느낌을 주네요 요거는 어떠냐 잠시만요. 이거를 한번 세척을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세척하고 올게요. 네, 다 세척하고 왔는데요. 와, 정말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특히 여기 8 8년도시 여기 보시면 8 8년도시이라 적혀있는데요. 이거 씻을 땐 정말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게 피스톤질이 안 돼요. 굳어가지고 제가 뜨거운 물로 자 한... 한6 7 번을 세척을 해서 겨우 지금 이게 세척이 겨우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잉크를 넣어서 한번 실험을 해볼거예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도 상당히 미지수거든요. 그래서 파커 잉크를 넣어보려 하는데 넌또왜안 열리니? 하나는 파커 잉크를 넣고 하나는 라미 잉크를 넣어보려 하는데요. 일단 188년도 식의 라미를 한번 아 파커링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아이더롭 형식이라서 이렇게 쭉 빨아 올려야 돼요. 그 다음에 휴지를 한번 닦아야 되는데, 휴지가 바로 옆에. 일단 이렇게 해서 한번 CP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나오는가 안나오는가 <웃음>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너가 여기였니? 일단은 <웃음> 조금 불안한데 지금 옆에 깨진 부분도 보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빈티지를 넘어서 거의 거대 유무수 수준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일단 넣고 솔직히 이건 둘 두, 두 중에 하나만 제대로 나와도 인정이다 이건 아 이게 제가 이걸 빈티지 만년필이라 했는데 이게 그 판매자 분께서 실제로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안 나올 수도 있다고 그래서 싸게 파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사겠다고 했거든요 88년도 시기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88, 88년도 시기라 해가지고 와 그래도 이거는 한번 사볼 만한 가치가 있다 나는 싸게 주고 샀거든요 이게 두 자루에 만원꼴도안 됐죠 하나 아마도 그래서 제가 이거 사겠다고 한 다음에 이게 지금 거의 한 2주일 만에 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빨리 온 건데 아, 근데 이게 조금 헐겁네요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수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조금 헐거운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거를 <웃음> 벤치로 조정을 해서 한번 하면 될 거예요 일단 이게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어 나오네요 <웃음> 나온다 오예 <웃음> 나옵니다 88년도식 만년필인데 지금 나와요 물론 간형적인 끊김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지금 이게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하는데 이게 시필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실사용으로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약간 띄워져 있거든요. 여기가 여기가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쪽에 살짝 띄워져있거든요 여기 그 피드부분이랑 립부분이 살짝 띄워져있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그래서 지금 조금 불안한데 일단 지금 나오는걸로 봐서는 실사용으로는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나름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쩜 실사용으로도 쓸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뭐 수리나 한번 해보도록 하기, 할게요 나중에 뺀치드 가지고 조금 수리 해봐야 될것 같아요 요게 셰퍼 건데 셰퍼 건데 88년도 식이에요 꽤나 오래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요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나온거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J라고 하나 딱 박혀있는데 어, 어디서 어 나온건지도 모르겠고 요거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나오네요 요거는 11용으로도 무리가 실사용으로도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제일 쓰기 제일 사사척이 힘들었던 앤데 제일 쓰기가 좋네요 사각사각거린 느낌도 좋고요 어꽤 좋아요 물론 여기 잉크 마름이 조금 심할 것 같긴 한데 여기 지금 고정이 조금 안 돼서 어, 일단은 굉장히 좋은 마늄필드 두자루를 얻은 것 같습니다 일단 요것만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될것 같은데 아 힘을 강하게 주면 안 나오네요 힘을 약하게 주면 잘 나오네요 되게 잘 나와요 이게 강하게 힘을 좀 강하게 주면 굉장히 안 나와요 이게 힘을 약하게 줘야 잘 나오는구나 이 지금 이 만년필이 조금 오래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실사용으로는 전혀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만 팟도사세 파비앙이었구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뭐이 만년필들의 자세한 리뷰는 제가 한 2주, 2주 정도 써본 다음에 고대 만년필을 찾아서 다는 새로운 컨텐츠를 할 예정인데요 지금 밀린 만년필들이 두 자루 정도가 더 있기 때문에 그 만년필을 더 써본 다음에 그 많은 필드를 향후에 쓴 다음에 리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모두 안녕히 계세요.